신불당 아파트 프리미엄을 경험하신 아름다운 당신께 2019년 새롭게 조성되는 체육공원의 최대 수혜지 정석프라자 4차 신불당 거리를 밝게 비춰줄 빛의 기둥과 통로 유럽식 푸드스테이션에서 즐거운 식사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정석프라자 4차 버스킹 음악을 즐기며 쇼핑을 연인과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정석프라자 4차 분양문이 1670-4566 1670-4566